안녕하세요 여러분 네가의정구입니다 여러분들 젤다 재밌게들 하고 계시나요? 저도 물론 구매를 했지만 스위치를 녹화할 때 필요한 캡쳐보드가 고장이 나서 현재는 플레이는 못하고 손가락만 쭉쭉 빨고 있는데요 아무튼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번 작품인 왕국의 눈물은 첫 소개 영상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저들이 붙이고 떼다가 뭘 만들 수 있다고? 뭔가 bcg 꼴이 날것 같은 기분이 들었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게임이 하루가 멀다고 미쳐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이런 기상천외한 짤들을 한번 모아보았습니다. Bum, bum, bum, bum, bum, b a m b bum, b bum, b bum, b pa pa y 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 pa